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 6절까지의말씀입니의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 제가 갖고 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9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최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을 보았다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다는 간증이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천국을 보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천국을 보았다는 간증 중에 거의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희황찬란한 천국에 대한 묘사 말고도 천국에는 누가 누가 있더라 혹시 지옥까지 보았다면 지옥에는 누가, 누가 있더라 하는 간증입니다.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지옥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더라. 반대로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 천국을 보았다는데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을 그렇게 보란듯이 간증할 수 있는 곳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실제로 본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은 천국이 마치 등급이 나뉘어 있어서 첫째 천국과 둘째 천국보다 더 높은 단계의 신비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맑다가도 구름이 생겨나 흐려지고 비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하늘, 즉 대기권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넘어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우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 곧 천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여주신 천국에서 들은 말씀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고결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 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 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천국을 보았다는 간증들은 널리 퍼져나갈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할 성스럽고 신비한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아 있는 동안 실제로 본 천국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음 구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십삼 절에서는 천국, 이십사 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더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죽기 이전에 천국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8일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6일 뒤라고 표현하였는데 누가는 약 8일 뒤라고 하였으니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어떤 산에 오르셨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복음서 저자들이 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이 천국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후 그들과 함께 산으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새 제자들은 산에서 천국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가 알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침례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받은 메시아이심이 알려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제자들에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임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기도 중에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가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는 변화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고 라 전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얼굴에 빛이 난 자가 있었는데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알지 못하였지만 얼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마라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도 얼굴에서 빛이 나셨고 모세도 얼굴에 빛이 났는데 예수님과 모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음에도 얼굴에 빛이 나셨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하여 대낮에 해와 같이 빛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얼굴을 빛이 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마저도 번쩍이는 번개처럼 빛이 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을 보니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넘어서는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신성이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봄문외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해와 같이 빛난 예수님의 얼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이미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영광받으신 뒤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광받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하기를 힘있게 빛이 나는 해와 같았다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나란히 두고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영광받으신 예수님의 얼굴과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누가의 시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겪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하늘에 오르사 영광받으실 모습으로 지금 산에서 변화하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 두 명이 변화하신 예수님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누가 보금 9장 30절을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우리말 성경은 볼지어다를 뜻 하는 원어를 문득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갑작스러웠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원어성경은 말 그대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하신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보라고 전합니다 누가 보음 9장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하신 예수님과 무엇을 말하였는지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말 성경이 원어 순서를 따라 번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천국에 있어서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라 보아도 되겠지만 원어성경과 우리말 성경 모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하신 예수님과 말했던 것을 먼저 말하고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을 뒤이어 전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하신 예수님과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과 말하고 있었고 그러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서 여우와 하나님과 말을 하였던 사건들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오른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는 곳은 출애국기 34장에 나옵니다. 출애국기 34장 4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국기 34장 7절에서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산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6절에서 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는 신의 산에서 여우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지니셨는지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들은 여우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지체하시고 임재와 진실이 풍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지치하셔서 본인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모두 담고 있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헤세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임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약 500년 뒤에 선지자 엘리야는 호랩산에 올랐습니다 호랩산은 모세가 오른 신의 산과 같은 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본인 의지로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열한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한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열한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음이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금송화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며 자기 목숨을 걸어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같은 산에서 강구하였습니다 출애국기 32장 30절에서 3 2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오니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자기가 드린 간구가 거절당했을지언정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고자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한 그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멸하려 하셨듯 지난 500여 년 동안 우상숭배하기를 반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정하기를 반복하며 언약 깨트리기를 반복하는 참으로 고집스럽고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외칩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 한 모세와는 달리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길 바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20절을 보시면 그 구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에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 또는 불에 계시기를 바랐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심판으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여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아가 바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 뒤에 뒤따른 세미한 소리에 계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지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엘리아는 세미한 소리에서 들었습니다 세미한 소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나서 엘리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고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가 세미한 소리를 듣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외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는 말을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기상 19장 14절을 보세요 11기상 19장 10절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똑같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일에 더열심을 내었지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의 성품을 그에게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제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 있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신의 산과 호렙산에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지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육신에 드러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듣기만 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보였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누가 보음 9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누가 보음 9장 31절의 별세는 원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출애국기가 엑소더스라고 쓰여있지요. 출애국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본인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건져내신 여우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 엑소다스, 우리말로 별세는 마귀에게 종로릇하며 죄의 권세에 눌린 인생을 자유하게 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원하였으나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엘리야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며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며 그들이 죗값으로 치러야 할 죽음을 대신 죽는 대속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모세와 엘리야는 말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언약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의 산과 호랩산에서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드러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임을 결코 몰랐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영광받으실 예수님을 산에서 보니 500년이 넘게 그토록 오랫동안 거역하기를 반복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이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이 신비한 자리에서 새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졸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깨어나 그제서야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누가 복음 9장 32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전,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세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가셨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천국을 볼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겉모습에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습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은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영광받으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세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본 천국은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영광받으실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본 천국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아를 보느라 변화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아는 이제 떠나가는데도 모세와 엘리아에게 한눈이 팔려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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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막 셋을 짓자고 하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 각각 짓자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한 지위선상에 두고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초막적과,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주실 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야 엘리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국으로 회복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개입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9장 34절을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본인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임재하셨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산에 동일한 구름의 형상으로 영광 중에 임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의 형상으로 임지하신 것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한 구름에 직접 들어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구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누가 보건 9장 35절을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을 예수님 바로 곁에서 보았음에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모세와 에이아에게 한눈을 파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그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구약의 성인들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역에 능력있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이 딜을 이은 여우수화가 출애국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아도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못했습니다. 엘리아의 딜을 이은 엘리아보다 능력이 두배 많은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에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모세와 엘리야가 들었지만 결코 볼수 없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오기 전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는 하였어도 결코 볼수 없었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자는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본인이 택한 메시아임을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셔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사역은 모세와 엘리아는 결코 할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구세주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대속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으니 제자들이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아를 깎아 내리자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아는 선지자를 대표할 만큼 모세와 엘리아는 구약을 통틀어 여우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수임받은 백성들에 속합니다 다만 모세와 엘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모세와 엘리아를 뛰어넘는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아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대속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그 자리에는 예수님만이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말 성경은 소리가 그친 후에, 다시 말해, 소리가 난 이후에 예수님만 계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소리가 그친 후에 또는 소리가 난 이후에보다 소리가 났을 때가 좀더 바른 표현입니다. 소리가 났을 때 모세와 엘리아는 이미 떠났습니다. 소리가 났을 때 예수님만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소리친 그들이 들어야 할 오직 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 네. 천국을 보았다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증집회에 참석해야만 천국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천국 간증이라고 치면 너무나도 쉽게 천국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천국을 볼 수만 있다면 나도 한번 천국을 간증할 수만 있다면 천국 간증을 들으며 이런 소원을 품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본 천국은 우리가 간증해서 듣는 천국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어야 함을 전합니다. 우리는 천국 간증에서 천국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는 들으면서 정작 천국의 초점인 영광받으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제자들이 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수님이셨습니다 천국의 초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증명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영광받으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국의 촉점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국 간증이 널리 퍼지는 요즘 시대의 풍조와 달리 제자들은 산에서 본 천국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본 천국을 단분간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누가 복건 9장 36절 나머지를 보시면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침묵하였고 비밀로 간직한 천국을 오늘 우리는 누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수님이심을 들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귀 기울이셔서 영광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산자와 죽은자들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그 권능의 날에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저 천국에 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주님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 바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말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말인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오니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일기를 열심을 내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저 천국의 불름 받는 날까지 계속 영원토록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